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이라면 재물운과 행운을 타고난 아들이 태어난다. 용이 불을 내뿜어 주변을 태우는 꿈 악습, 우주도, 법규 등을 쇄신하고 새로운 법이나 사상 등을 공고하여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용이 불을 내뿜으며 태양 속으로 들어가는 꿈 권력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들어가 헌신하게 되며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갖게 된다. 용이 불을 뿜어 자신의 몸이 몹시 뜨거웠던 꿈. 높은 지위에 있는 친분인은 있는 협조자의 도움으로 출세하거나 사업이 번성해진다. 용이 뿜어대는 불로 인해 자신의 몸이 뜨겁게 느껴지는 꿈. 권력자의 힘을 얻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될 징조입니다. 용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꿈.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일이 성취되거나 어떤 사람의 파산을 보게 될 징조입니다. 용이 사람을 죽이는 꿈. 자신이 누군가를 해치게 되거나 남에게 못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용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꿈. 좋지 않은 소문으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곤육을 겪을 수 있다. 용이 서로 싸울듯이 노려보는 꿈.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한 도전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용이 수정처럼 맑은 물기둥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꿈. 분의 발달로 지혜가 샘솟고 뜻밖에도 행운이 찾아와 기쁨을 누리게 될 진조입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꿈.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만 곧 잊혀지게 된다. 용이 승천하자 천둥과 벼락이 치듯 진동하는 꿈. 기관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어 권세, 명예, 재물을 얻게 되지만 구하의 실수로 권좌에서 한걸음 물러나게 된다. 용이 승천했던 자리에 작고 아담한 교회가 생기는 꿈.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게 되고 후세에 남을 업적을 이룩하게 될 좋은 징조입니다. 용이 안개 속에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꿈. 답보 상태에 있던 일이나 사업에 다시 활력이 생기고 순조롭게 일을 성사시키게 된다.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꿈. 원하던 일을 이루게 되며 재물이 들어와 생활이 풍족해진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입신양령하게 되며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될 징조입니다. 입학, 취직, 시험합격, 승진, 당선, 승리, 소식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용이 연못한 가운데서 잠을 자는 꿈.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일들이 난관에 부딪혀 난감해한다. 용이 오색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며 행운과 명예를 얻게 된다. 용이 완전히 사라지고 안 보이는 꿈. 원세나 명예 등이 차츰 사라져 가게 될징조입니다 용이 우물 속에 들어가는 꿈. 송사가 있거나 치욕을 당하게 되겠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직위를 잃게 되며 상인은 손해를 볼 흉몽입니다. 용이 우물 속이나 내에 빠지거나 떨어지는 꿈. 송사에 휘말리게 되거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을 오가게 된다. 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 용이 움직이지 못하게 자신을 칭칭 감고 있는 꿈.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바삐 움직이게 된다. 용이 자신의 몸에 감기는 꿈. 사업이 번성하여 큰 이유를 남기게 되거나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된다. 미혼자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태몽이라면 장차 큰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용이 죽어있는 것을 보는 꿈. 가까운 사람의 아기가 유산될 징조입니다 만을 죽지 않고 산다면 그 아이가 애기나 근심 덩어리로 변할 확률이 큽니다. 용이 짐승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자신에게 도전해 오는 꿈.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나서야 사업이나 일이 성취될징조입니다 용이 집안으로 들어오거나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꿈. 하는 일이 잘 되며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정치가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한다. 태몽이라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난다. 용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승천하는 꿈.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르고 하는 일에 출중한 능력을 보이며 성공하게 된다. 용이 큰 소리를 지르며 하늘 위로 솟구치는 꿈. 특히 가수나 언론인, 방송인 등의 경우 장차 크게 명성을 드날리거나 행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용이 파도를 가르면서 지나가는 꿈. 지금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 많은 경험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등 크게 출세하게 된다. 용이 피를 토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 좋은 운이 상승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며 예탁, 취업, 재물 등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르게 된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는 꿈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다 용이 하늘을 나는 꿈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이 귀하게 된다 용이 하늘을 날면서 말을 하거나 울부짖는 꿈 입신양령하고 세상의 소문이 크게 난 업적을 남기게 될 징조의 길몽입니다 용이 헤매고 있는 꿈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일 등이 실패하게 될 징조입니다 용이 호랑이로 변해 자신을 공격하는 꿈 영성을 떨치거나 출세하게 될 암시입니다. 용이나 뱀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꿈. 지위를 얻게 될 징조입니다. 용이나 호랑이 사자 등의 머리를 땅에서 캐내거나 죽여서 얻는 꿈. 경해 또는 권리를 얻거나 큰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성사되고 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될 암시의 길몽입니다. 우우가에서 용과 구렁이가 올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장차 권력을 휘두를 아들을 출산하게 될 징조입니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구름 속에서 불덩이 두 개를 떨어뜨리는 꿈. 자손이 크게 성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될징조입니다 임신부가 용을 낳는 꿈 태몽으로 장차정치가 사업가 유명인 스타 등이 될 아이를 출산하게 될징조입니다 자기가 용으로 변하는 꿈 자신의 신분이 높아져서 권세를 누리게 되거나 작품으로 명성을 떨치게 될징조입니다 자신에게 덤벼드는 용을 총이나 칼따위로 죽이는 꿈 언론 매체 등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제압하게 될징조의 꿈입니다. 자신이 용에게 물려 죽는 꿈. 계획한 일이나 평소에 소망하던 일을 이루게 된다. 자신이 용이 되어 승천하는 꿈. 승진, 출세 등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최고의 길몽이다. 죽은 용을 개나 닭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꿈. 한동안 용이 따르지 않아 경쟁에서 패하게 되며 이성과의 관계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하게 된다. 집에서 용이 졸고 있는 꿈. 평소 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징조입니다. 청룡의 입속에 들어가 보니 고궁이 있었던 꿈.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될 진조입니다. 발굴, 탐사, 연구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청룡이 달을 삼키고 새하얀 나를 낳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정신문화와 두뇌 발달을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며 학생은 진리를 터득하게 될 진조입니다. 재물, 돈, 행제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 사업을 크게 성취하는 훌륭한 인물을 낳게 될 진조입니다. 청룡이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 관문에 입성하여 입신 출세하게 되고 시험 합격, 권세, 승진, 당선 등의 명예가 있을 징조입니다. 청룡이나 황룡 등 용과 성교하는 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를 성사시키게 된다. 태몽이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칼로 황룡을 베자 큰 소리를 내며 죽는 꿈. 적을 물리친 승전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될 징조입니다. 커다란 뱀이 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평범한 연구 성과가 크게 빛을 발하여 흥 명예를 얻게 될 징조입니다. 커다란 헌룡을 자신이 때려 죽이는 꿈 기술 혁신으로 사업 성과를 올리고 신제품을 만들어 경쟁사를 제압하게 될 징조입니다. 성공, 승리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큰 용이 문에 부딪히는 꿈 뜻을 이루어 명성을 사방에 떨칠 길몽입니다. 큰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꿈 노력을 기울인 일에 큰 성과를 거둬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게 된다. 피투성이가 된 어린 용을 보는 꿈. 다른 사람의 시기나 모함으로 인해 신변의 위험을 겪게 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게 된다. 하늘로 승천한 용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국가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 최고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꼬리를 잡았다가 놓치는 꿈. 다른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출세할 사람과 관계하게 될 징조입니다.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는 꿈. 용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에 실패하게 되거나 권력, 지, 명성 등이 몰락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 하늘에서 용이 똥과 오줌을 싸는 꿈. 계획하던 일을 무탈하게 잘 성사시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며 모든 면에서 삶이 넉넉해진다. 하늘을 나는 용이 말을 하거나 우는 꿈. 용이 하늘에서 큰 소리를 내는 꿈.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며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대중들이 우러러 보게 된다. 하늘을 날던 용이 집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가업이 번창하고 사방의 명성을 떨치게 된다. 팔을 쏘아 용이나 뱀을 마치는 꿈. 백일하며 만사가 영통할 징조입니다. 흑룡을본 꿈. 집안이 크게 번성한다. 흰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 마음이 청정하여 현대판 청백리가 될 징조입니다. 의사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자신의 훌륭한 의술로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게 될 징조입니다. 승진, 시험합격, 당선, 권세. 명예, 부귀, 자격취득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흰 용이 하얀 눈 속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꿈. 깊은 항문과 진리를 탐구하여 앞날이 밝을 징조입니다. 재물, 돈, 물품, 낙철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용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